안녕하세요. 이즈쌤이에요. 와,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지 않나요?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스페인에서 강의를 할수 있어요. 스페인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아, 지금 미팅은 잘 끝냈고요. 여기는 을지로점입니다. 어, 엄청 넓어요. 엄청 크고 위워크라는 곳이 전세계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만 오피스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부터 스페인의 위워크는 어떤 곳인지 알려드릴게요. 스페인 위워크로 갑시다. h o 이집쌤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바르셀로나에 있는 위워크인데 이 건물입니다 와이 건물에서 제가 한달 동안 근무를 하는데 여기가 인터넷도 잘 되고 그리고 보안도 좋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제가 한달 동안 일을 할 예정입니다 안에서 내부에서는 촬영이 잘안 되기 때문에 촬영을 할는 없지만 방금 전에 일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완전 좋아요 이제. 제가 컨퍼런스 룸을 예약을 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컨퍼런스 룸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런 공간을 찾고 그리고 강의할 장소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며칠 뒤에 또 강의를 할 거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이 여기 위워크는 어디 지점이냐면 바로 마드리드 지점입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드리드에서 강의를 해야 될것 같아서 마드리드에 있는 컨퍼런스룸을 빌렸어요. 이제 스페인에 계시는 현지 교민분들, 그 유학생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파워포인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건물인데요. 그냥 들어가서 이제 게스트 등록하고 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가봅시다. 이 뉴워크가 제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지점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한 바르셀로나 지점 안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핫데스크 라인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지점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지점에 있는 컨퍼런스 룸을 예약을 해야지만 여기 안에 들어와서 할 수가 있어요 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미워크 안에 있는 컨퍼런스 룸을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강의장을 구한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지금부터는 여기 내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일단 로비인데 마실 수 있는 물도 이렇게 구비를 해둡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장소마다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음. 여기는 이 맥주까지. 맥주가 다르네 한국이랑 다르네 일단 방금 전에 있었던 곳은 로비였고 책상 하나만,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핫데스크는 현재 지금 이 마드리드 위워크에는 7층과 11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11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11층의 뷰가 엄청 좋다고 어. 어. 추천을 해줬어요. 여기서 좀 일하고, 일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강의 들으실 분들이 오시겠죠? 하나. 자, 오늘 여기가 제가 강의를 할 곳이고요. HDMI 연결잭도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거라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니네요 HDMI 선이 있던데요 안 그래도요. 시험 기간 때문에 안 찍어놨어요. 이거 가어놨요리 어머니 막걸리. 배경을 연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도 못해가지고. 다행이네요. 진짜. 감사하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감사하죠. 잘 들어주셔서. 좋은 칭찬 진짜 감사합니다아 아, 진짜 저한테 딱 필요한 저거예요. 아 지금 강의를 마치고 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저 와이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무튼 제가 스페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인원이었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정말 큰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해외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나눠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지금입니다 진짜 위워크에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왜냐면 끝나고 나오자마자 맥주 한잔도할수 있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할수 있는 그런 룸도 존재하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싶네요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강의를 한번 하면 끝입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잘마쳤고요 이지쌤이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